2020년 10월 4일 선우의 영상일기 어 일단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즌그리팅 촬영을 했는데 일단 시즌그리팅은 이제 2021년에 딱 팬분들이 볼때 엄청나게 우리 엔하이폰의 사진들로 이루어진 뭔가 그런 앨범 같은 건데 일단 거기에 달력같은 개념으로 팬분들이 저의 사진을 보는 그런 싱 그리팅을 어제랑 오늘 이렇게 촬영을 했다 근데 촬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 일단 촬영을 많이 한 경험이 별로 없고 심지어 이제 매번 촬영마다 컨셉도 달라가지고 뭔가 아직 조금 미숙한 그런 미숙한데 뭔가 그래서 그런지 좀 촬영을 할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막상 또 촬영장에 들어가면 겁을 먹고 긴장이 많이 돼도 그래도 조금 더 뭔가 프로의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촬영에 임하면 되게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나는 조금 더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오늘 찍은 촬영은 막 니트 같은 거 입고 조금 편안한 뭔가 그런 여유로운 그런 느낌으로 일단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옷이랑 너무 찰떡이어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컨셉에 잘 맞게끔 소화를 시킨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촬영할 때는 또 교복을 입고 찍는 촬영 씬이 있었는데 또 교복을 또 오랜만에 그렇게 입으니까 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교복 입은 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촬영을 또 하면서도 느낀 점은 이제 내가 진짜 데뷔할 날이 뭔가 별로 안 남았다 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사실 이제는 진짜 데뷔는 엄청 가깝게 다가오고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심지어 이번에또 추석이었는데도 뭔가 처음으로 일단 가족들이랑 추석을 안 보내 못 보내고 한게 진짜 뭔가 다데뷔랑 너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사실 지금은 그냥 낯설은 것 뿐이지 사실 내가 원래 다 원하는 거였으니까 내심 뿌듯하기도 하면서 이제 진짜 이제 잘될 일만 남았고 열심히 할 일만 남았다 뭔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요즘 진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뭔가 뜻깊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하루하루 보내면서 진짜 팬분들한테도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진짜 사진 찍을 때도 진짜 열심히 찍으려고 하고 그래서 좀더 욕심도 내보고 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조금 더 도전해보고 하는 것 같다 멤버들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진짜 우리 팀은 지금은 진짜 뭐인지 한몇주안 돼서 그렇지만 나중에 조금 더 경력이 늘고 노하우가 생기면 다들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그런 다크호스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데뷔하고 나서가 너무 기대가 되는 팀이다 네, 일단 오늘 하루도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생각보다 어제 조금 일찍 끝나서 좀 오래 자고 그래서 되게 상쾌하게 일어났고 일단 오늘 촬영이 마무리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내일도 당장 또 촬영이기 때문에 진짜 10월달 한 달은 촬영이 너무 많아서 진짜 컨디션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좀 나름대로 컨셉 같은 것도 잘 잡아서 연습을 해야 될것 같다 이상 선우의 영상 이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안녕